몰라요? 여기는 일본 <웃음> 일본 어디? 일본으로 차 타고 어디로 왔죠? <웃음> 니코 <웃음> 니코 어디? 니코 포코 게이코 포코 게이코 포코 여기는... 확실하지 않아요 I'm not sure 여기는 게이코 포포입니다 지금 비가,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포포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오겐키야! <웃음> <웃음> 오겐키 데스카니다 <웃음> 오겐키 데스카 오겐키 <웃음> 데스카 우리 지금 5200엔 아니구나 520엔 오... 나야가루 폭포 이래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폭포입니다 제가 본 폭포 중에서